이거 예전에 저희 한번본것 같은데 기시감이 든다면요 <웃음> <웃음> 오늘 지장템도 대체 단백질인데요 저스트 에그라고 에그 네 에그. 계란 대체 단백질입니다 아 원래는 외국에서 먼저 출시가 됐다가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들어온 건데 비욘드 미트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 그렇죠 그렇죠 음. 두부 같아요 천만만 두부고 음. 뒤에 맛은 계란이에요 음. 게, 계란 특유의 비릿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당연하면 계란이 아니면 <웃음> 일단 저는 맛은 합격 드립니다. 이쪽이 <웃음> 음. 진짜 계란인데요. 네. 이 진짜 계란 쪽을 보시면은 흰자랑 노른자가 같이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이 대체 단백질 저스트이그 음. 계란인데요. 요거는 약간 흰자랑 노른자랑 아주 잘 섞인 색깔이에요. 아, 살짝 퐁실퐁실한데 음. 약간 질긴 느낌 네. 어. 그리고 조금 짭짤해요 저희가 계란찜을 해서 먹어봤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난 맛하고 이 폴드 제품하고 맛이 거의 똑같아요 <웃음> 맞아요 네. 뭐 요전에 했던 다른 대체 식품들보다는 음. 좀더 생긴 게 계란스러워서 더 계란 같은 맛이 날줄 알았는데 네. 아직은 약간 두부의 느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요게 녹두를 주 원료로 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두부도 콩으로 만드는 거니까. 맞아요. 두부 맛이 날 수밖에 없는? <웃음> 맞아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간편한 요리인데요. 요, 계란 제품은, 계란이 아니죠? <웃음> 요, 요 제품들은 그냥 뭐 뚜껑만 딱 따거나 아니면 요거는 토스트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니까 되게 간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껍데기가 <웃음> 요리에 들어갈 네. 걱정도 없고 또뭐요 껍데기를 딱까서 이렇게 흐를까봐 막 쓰레기통으로 아, 막 달려갈 그런 필요도 없는 거죠. 저도 많이 뛰어봤어요. <웃음> <웃음> 맞아요. 그리고 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흰자랑 노른자가 부드럽게 섞인 그런 모양새라서 네. 뭐 따로 섞을 필요도 없고 음. 당연히 알끈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더 부드럽게 요리를 할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용량이 따로 아 이렇게 페트병으로 나와 있으니까 음. 요런 거는 특히 뭐 제빵을 하거나 네. 그런 요리를 할때 계량, 계란을 계량해서 쓸때아 그때 진짜 제, 편하겠네요 맞아요 그럴 때 편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계란을 뭐두 개를 깠는데 이게 내가 산 계량이 좀... 음. <웃음> 네두 번째 키워드는 건강인데요 네. 요저스트그가 일반 계란 대비해서 단백질 함량은 비슷한데 음. 지방이랑 포화지방이 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어, 혹시 콜레스테롤이 좀적게 들어가 있나요? 어, 그렇죠. 이게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 많은데 아. 요거는 녹두를 주원료로 한 제품이라서 아예 콜레스테롤이 0인 어, 걱정 없이 먹어도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뭐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긴 하지만 네. 너무 많이 먹으면은 뭐 심혈관 질환이라던가 네. 뭐 아이 고지혈증 같은 네. 그런 심혈관 질환에 걸리기 쉽거든요. 네. 아, 맞아요. 그 피도 좀 진짜 보내지고. 아, 그렇 네. 그렇죠. 요런 어, 혈관 문제도 생기고 또 그러니까. 맞 많아요. 네. 또 요런 질병은 이렇게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무섭죠. 또. 네. 그러니까 요 요런 제품으로 대체를 해서 먹으면은 좀더 네. 걱정 없이 음. 양질의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뭐, 게 그쵸? 매일은 아니더라도. 아, 그렇 그렇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끼 정도 이렇게 대체하면 아 맞아요. 조금 더 건강한 식. 세 번째 키워드는 환경인데요. 이 저스트 에그가 일반 계란 대비해서 물 사용량이랑 뭐 탄소 배출량 그 토지 사용량까지 현저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닭을 직접 키우지 않아서. 아, 음. 그렇죠. 그렇죠. 음. 아무래도 일반 달걀은 그 닭을 키울 때 드는 뭐 탄소라던가 음. 뭐 이렇게 닭장에서 나오는 탄소라던가 또 아니면은 이렇게 닭을 위한 사료를 또 만들잖아요. 음. 밭이라던가 네. 또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라던가 그런 부대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음. 이렇게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우리가 닭을 많이 먹기 위해서 닭을 또 기르잖아요. 양계장에서. 맞아요. 네. 계란을 얻기 위해서 닭을 기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대부분의 계란은 그런 엄청 작은 공간에 음. 닭을 넣, 넣어서 네. 기르는 그런 공장형 양계장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공장형 양계장이 닭한테도 안 좋지만 우리 인간들한테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몇년 전에 그 계란에서 십. 10... 저희 언젠가 대체식품들로만 한번 식탁 차리는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데요? 어, 이렇게 아이디어 하나 딱 <웃음> <웃음>